사람입니다. 앞에 보이시죠? 저의 새로운 애완동물, 회색앵무입니다. 카메라 처음 봐서 이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 회색앵무한테 처음으로 알곡을 한번 줘볼 거예요. 알곡이라고 하면 이런 해바라기씨나 이런 접단 알곡들, 먹인 줄 알고 벌써 달나와서 먹고 있네요. 저렇게 생긴 거는 앵무새 사료? 라고 하는 펠렛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먼저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해바라기 씨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과연, 해바라기씨 껍질을 까서 먹을 수 있을까? <웃음> 열심히 까고 있죠. 떨어뜨렸어요. 제가 주워서 다른 걸 물었는데 응? 두개 한꺼번에 먹으려고 회색 앵무고요 이름은 유리예요 유리라고 지었고 아프리카 회색 앵무, 말을 제일 잘하는 앵무새로 알려져 있어요. 나중에 말을 하게 되면 주인의 목소리랑 비슷하게 말을 하거든요. 되게 보이스 컬러까지. 그래서 남자가 키우면 남자같은 목소리, 여자분이 키우면 여자같은 목소리를 내요. 근데 얘는 아마 저를 닮아서 약간 중성적인 그런 목소리가 나오겠죠? 이렇게 딱 보시면 지금 뒤에 꽁지깃 보이시죠? 저렇게 뒤에 꽁지깃만 저렇게 빨간색이에요. 바로 이 앵무새 특징이에요. 그리고 눈도 나중에 되면 주변이 하얗게 돼요 1년 2년 3년 이렇게 갈수록 점점 더 하얘져요 아직 새끼라서 이유식하고 펠렛 사료 먹다가 이렇게 지금 고추 씻고 있어요 고추 이렇게 진짜 다양하게 알곡은 처음 줘보는데 알고 먹는 건지... 응... 음. 뭔가 쌓아나 봐요. 지금 느낌이 앵무새들은 매운 맛을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느낌상 쎄한 느낌은 느끼나 봐요. 아까 전에... 먹고 찌릿하는 거 같은데? 유리 같은 경우는 약간 겁이 좀 많은데 회색 앵무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낮에 유이 라고 지가 이야기 두 번이나 했어요. 지 이름 유이 이러면서 처음으로 제가 자기 이름 얘기한거예요 오늘 낮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웃음> 놀래기도 하는데 그냥 막 쓰다듬고 많이 쓰다듬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을 안 무서워하고 착하게 <웃음> 크거든요 원래 진작에 영상을 찍을라 그랬는데 그냥 뭐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유리가 처음으로 이런 알고 을 먹는 모습을 찍어봤어요. 호기심이 강해서 그런지 음 이것저것 시도해보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살짝 경계? 한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음... 앞으로 자주 올릴 것 같으니까 익숙해져야겠죠? 유리도 지금은 한 3주? 정도 됐고요. 아니다. 3개월 정도 됐고요. 제가 한 55일, 60일 경에 데리고 와서 지금 한 4주, 5주 정도 키웠어요. 제가 데리고 올땐 솜털 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다 지금 싹다 깃털로 이쁘게 났어요. 아직 아기라서 발에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요렇게 배변패드 해주고 세장같은 고런 데는 안걸리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뭐 먹고있냐? 제가 봤을때는 뭔가 까먹는거 귀찮아하고 지금 <웃음> 땅콩? 뭐 이런거 먹는거 같은데 앞으로 그냥 계속 먹을 것 같아요 지금 호기심이 너무 지금 처음 보는 게 많아서 지금 돌려가면서 지금 맛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요즘에 관심사가 앵무새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자주 올리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렇게 어설프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유리 소개 잠깐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처음으로 다양한 알고를 먹는 영상을 촬영해 봤는데요 앞으로 우리 유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 화공남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안녕 유라 안녕해봐 <웃음> 안녕한거 같죠? <웃음> 안녕~~ 유리 안녕?